자, 요번에 이제 콜라 본건 확실해. 그지, 지금 또 7대제 공식 유튜브에서 자꾸 D3, D2 하고 이런 걸 올린단 말이야. 어? 근데 이게 도저히 나 뭔지 모르겠어 이번에는 원래는 내가 좀야 이거, 이거 이거네 막 했다가 아어 이건가 이건가 이런 거 근데 이건가 저건가도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요 정도다 이거 아니야 코노스바 아니면 무직전생 아니면 어둠의 실력자 아니면 이세계삼촌 요 정도 애니에서 콜라보인 것 같다 요 말씀이거든요 자 의견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코노스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진술 한번 하시죠 예, 코노스바다 이건 코노스바다 일단 한, 한쫙썰 한번 쫙썰 풀어봐봐 어, 주인공이 유사 트럭에 치여서 뒤지는 장면이 있음 아하 오케이 자 코노스바다 어, 주인공이 이 트럭과 유사 한 트럭에 치인다 그렇지? 바퀴가 트랙터 바퀴 자국이다 이 말이죠 야 원펀맨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사이타마 야 오케이 적어 줄게요 원펀맨 제가 머리카락이 없다는 머리카락이 없다는 거 하나만으로 사이타마까지 가나 많이 헷갈리는 거 같다 여러분 아, 트랙터에 치인 건데 주인공은 아, 안 치이고 쇼크사다 치인다고 착각해서 오줌 지렸다고 아, 실제로는 안 치임 그지? 그리고 바퀴가 트랙터 바퀴 자국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퀴가 트랙터 자국이다. 아 트럭 공포증인가 있어 가지고 트랙터한테 그렇게 했는데 지 혼자 깜짝 놀란 그런 장면이 있어 아 그러니까 트럭 같아 보였는데 바퀴가 트랙터 자국이다 어 이거 되게 신빙성 있는데 여러분 그래 트랙터를 트랙으로 착각했다 아 주인공은 트랙터를 트럭으로 착각했다 이 말이죠 요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 아이고 지금 이 짤로만 봤을 때는, 어, 코노스바 얘긴인것 같은데? 지금, 지금, 지금 진술로 봤을 때는 되게 코노스바 같다, 야, 이거. 아 어, 트랙터가 뭔지 모르겠어요. 트랙터 그 있잖아. 이게, 이게, 경운기 같은 거 덜, 덜, 덜, 덜, 덜, 덜, 덜, 덜 가는 거. 그래 바퀴 자국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트럭 바퀴 자국 아니네. 이렇게 세로로, 이러이러 이렇게 되 있잖아. 그 트랙터 있잖아, 트랙터. 잠깐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웃음> 거, 바퀴 봐봐. 바퀴가 세로로 이렇게 어, 와, 그러고 보니까 바퀴가 착착. 착, 착, 이렇게 아, 빗살 무늬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요 트랙터, 요 봐봐, 뒤에 확실히 보이네, 여기. 맞지 요런 바퀴 자국은 트럭이 이렇진 않거든, 주로? 어, 부, 부, 트랙 바퀴가 이렇진 않아. 이 트랙터 바퀴다, 이거지. 그래서 얘, 이게 봐봐, 얘, 얘 이거 봐봐, 이거 트럭 같이 생겼는데, 밑에 자국은 트랙터 바퀴 자국이잖아. 이거는 되게 의미가 깊은데요? 여러분? 어? 요걸로 봤을 때는 코너스바 같은데? <웃음> 근데, 어, 그냥 그리기 귀찮아서, 바퀴 자국 브러쉬로, 그, 그, 거일 수도. <웃음> 여러분, <웃음> 회사가, 어? 이런 것도 아트 그리시는 분들이 귀찮아서 그렇게 했다뇨. 귀찮으면 바퀴 자국을 안 그렸겠지. 이봐봐, 여기 바퀴 자국꼭 필요해? 이거 D3에? 안 그렸겠지, 귀찮았으면. 이거는 의도했습니다. 이렇게 그린 건 내가 봤을 때는 의도한 거야. 뭐, 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코너스바 100%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어 지금 D2 여기서 이제 다들 헷갈리뿐 거야. 맞지? 응? 여기서 헷갈리뿐 거지. 갑자기 먹고 왜 대머리로 이렇게 그려졌지? 이거잖아. 아, 무직 전생 가 볼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진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재밌는데? 떡밥이 또이 떡밥이 또이 재미거든. 무직 전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술 한번 해 보십시오. 어, 갑자기 이만한 게 올라오네. 어... 아, 뒤에 성이 있다. 그래. 이 보이거든. 나도 지금. 자, 자, 저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자, 가자, 자. 어. 분석을 좀 해봅시다. 자, 어, 그게... 자 뮤지, 무직 전생입니다라고 강력 히금 주장하고 계신 분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아, D2 쪽에 오른쪽 성벽의 밝기를 올리면 오른쪽 성벽, 여기 뒤에 성이 있잖아, 그지 성, 성, 뒤에 성, 어, 뒤에 성이 있는데 이거를 밝기를 올려 보면 어, 다나폴의 문양이 나오는데 멜리의 기둥 모양이다, 그 말이지? 폭발에 밀망합니다 무직 전생에서 주인공이 살던 곳이 기둥 모양이다 이 말인 것 같고 순간 이동 마법의 초토화가 된. 다 아아아 아, 아. 무직 전생에서 주인공이 살던 곳이 기둥 모양 순간 이동 마법의 초토화가 됩니다. 음 또한 결정적으로 어, D2의 사람이 인신이라는 무직 전생 신과 비슷합니다. 아 그래? 아 인신이라는 신과 비슷하다. 그리고 D3는 주인공이 전생 시 밤이었고 주변에 건물이 있었고 트럭에 치였습니다. 아 그래? 아 그래? 이 무직 전생의 주인공이 전생 시 밤이었었고 주변에 건물이 있었고 트럭에 치인 적이 있구나 어, 옆에 건물이 있네 어 여기 갑자기 또 이렇게 들으니까 무직 전생이네 예 갑자기 무직 전생확 오는데 d2 사진은 일본 트위터에서 봐야 문양을 볼수 있다고 그거 혹시 이메일로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내가 트위터 같은 거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거든 어, 보냈습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요 말씀이군요 여기에 이제 뒤에 이제 문양을 볼수아 여기 문양 있네 이거 말하지 자 요쪽에 지금 문양 보입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이 문양에서 지금 힌트를 얻었구나. 뒤에 이제 성이 있고. 어 성이 확실히 보이고 이제 성벽이 있는데 요 성벽에 어떤 특이한 문양이 있다 어이 문양이 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문양이 뭐야 아 이거는 다나폴 문양이다 그 다나폴 문양이 이거였어 어 루인 옷보이 있고 어 어. 자 그럼 좋다 그러면 이게 단장이 멸망시켰던 다나폴의 마을 문양이다 이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랑 이콜라보가뭔 상관이냐고 지금 그 다나폴의 이 성도 보니까 약간 칠레제 느낌이야 그지 다나폴의 이 캐릭터가 된것 같은데 이 캐릭터가 인신이라는 무직 전생 신과 너무 닮았다 이 말입니까? 이게 핵심이야 지금. 아다나폴이 멸망했던 것처럼 어, 무직 전생도 마력 대해 때문에 마을이 사라져요라는 공통점을 찾았군요 여러분들이. 어 음, 약간 약간 많이 돌아가는데 많이 돌아가는 데 이게 진짜 사실일까? 이게 그 마을이 사라졌던 거가 공통점이 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칠대제 어, 굳이 왜 왜이 다다포를 배경화면으로 썼는가? 만약에, 만약에 그냥, 그냥 배경으로 쓴 거면 어떡하지? 아니야. 근데 이런 작업들 할때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이 이유 없이 이러진 않아. 항상 보면. 이유가, 근데 이건 진짜 만약에 그냥 이미지 있는 거 갖다 쓴 거면 어떡하지? <웃음> 아, 이 이미지랑 어울리겠다. 이러고 뒤에 쓴 거면 어떡하지, 여러분? 근데, 어, 의도를 갖고 쓴 거라면, 정말 어떤, 음, 사라진 마을, 그지? 그런 마을을 만약에 의미한다면, 그 마을과 인신, 음? 아, 그리고 멜리의 폭발과 무직전생의 폭발이 둘다 기둥 모양이다. 이런 공통점도 있, 있다 이거죠. 음, 좋습니다. 그래서, 어, 무직전생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 요 정도였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우리 고고님이 그죠? 음. 아 코노스바가 아닐 것 같다에 또 힘을 한번 실었거든요. 코노스바가 아닐 것 같다고 하신 부분은 뭐냐면 코노스바에서 트럭에 치일 때 시골 근처였기 때문에 저런 건물은 없었더라. 저런 건물은 없었다 이 말이죠. 봐봐. 아 시골이 아니다 건물이 있다 여기서 코너스방 아닐 것 같다라는 의견도 지금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웃음> <웃음> 또 다른 의견. 어, 칠대제와 코노스바의 공통점이 같은 제작사다. 그래서 가능성이 또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도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어, 코노스바에는 이런 사람이 안 나온다. 라는 또 의견으로 도 코노스바가 아닌 것 같다는 힘을 실는 분이 또 계십니다. 음... 근데 또 어떤 분은 어, 이거는 그냥 어떤 실루엣일 뿐이다. 어, 꼭, 꼭 어떤 캐릭터가 아니라 실루엣일 뿐이다. 또 예, 지금 뭐 의견들이 막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얘기가 갑자기 나오네 어둠의 실력자?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 자 좋아요 다음 얘기 들어봅시다 어둠의 실력자인 것 같다 라시는 분들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둠의 실력자라는 애니는 주인공 시드의 활동명이 섀도우이며팀 이름이 섀도우 가든입니다 진술 이게 다예요 지금? 어둠이, 어둠. 어둠의 실력자 쪽 어떤 실력자, 이가 너무 약한데, 지금? 딴 거에 비해서. 어 잠깐만요. 이게 어둠의 실력자가 아니다 쪽에 벌써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어둠 실력자 좀 힘이 약한데, 자, 다시 무직 전생에 지금 힘을 더싣고 있는 의견 좀쏙들어온게 있는데요. 어, 어둠의 실력자는 D2에 나오는 인신이라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가 어둠의 실력자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D2에 있는 배경에 있는 안개는, 자, 안개가 이렇게, 안개가 부하단 말이야. 안개는 어, 인신이 나타날 때 나오는 안개입니다. 갈수록 제가 보기에 지금 무직 전생 쪽이 힘이 굉장히 쏠리고 있습니다. 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 여러분들의 진술을 놓고 봤을 때 무직 전생에 굉장히 힘이 많이 실리고 있는데 어, 아까 막 트랙터 바히자고할 때만 해도 코노스바네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얘기를 봤을 때는 코노스바가 아닐 수 바, 아니라는 의견도 좀 신빙성이 있었고 무직 전생이다 쪽에 신, 신빙성이 상당히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인신은 원래 흰색이다. 오, 야자. 이것도 반대 의견 나오고 있다. 근데 인신은 흰색이다. 요거는 아, 이제 까만색인 이유는 만약에 만약에 이쪽으로 이제 무직 전색이라고 봤을 때 생각해보면은 흰색인데 실루엣이라서 까만색이다 뭐 이런 정도 근데 안개 이렇게 있고 흰색인데 왜 까만색으로 됐느냐 이거 게좀 모르, 모르겠다 모르 그지? 이것도 모르겠는데 어둠의 실력자는 그림자라는 그것 때문이다 그지? 그림자다 너무 힘이 약해 힘이 약한데 어 섀도우고 뭐 그림자다 이거 뭐, 뭐 없나 또더 없어요? 어둠의 실력자 쪽 어둠의 실력자 좀 약한 것 같다 자 여기 또 힘을 하나 더 실자면 시드가 도시를 폭발시키는 장면도 있긴 하다 어. 어쨌든 도시를 폭발하는 장면이 있으니까 여기도 아까 다나폴 같은 도시가 사라진 그런 거랑 공통점이 있을 수어 잠깐만 힘이 좀 약간 실리는데 그래도 이거 힘이 약간 실리는데요 어쨌든 그 아까 도시 사라진 거랑 뭐 인신이랑 그거가 무직 전생이다에 힘을 실고 있다면 어둠의 실력자 쪽이다는 주인공 공 시드가 어 섀도우다. 어 섀도우 약간 그림자. 어 섀도우고 어 시드도 도시를 폭발시킨 장면도 있었다. 어, 약간 약간 힘 조금 날러온 힘 조금 실렸다. 어 자, 시드가 어, 신분을 숨기고 활동한다. 이거지. 어시 신급하게 표현되고 안개가 마치 신분을 숨기는 걸 이제 의미한다. 요렇게 그런 의기다. 의견이다 자, 좋습니다 요정도 보도록 하고요 어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계삼촌 이세계삼촌이다 한번 해 봐봐 이세계삼촌 <웃음> 자 지금 나오는 게 아, 아닌 듯요, 아, 아닌 듯요. 아, 아. 패스 트럭에 치는 장면도 없고 이거 아까 얘기하신 분이다 어디 가셨지 이런 느낌이냐 아. 패스? 예, 이거는 패스의 연관성이 없다, 없다. 오케이,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맞죠? 자, 이거는 어, 사이타마가 대머리다. 이거 한 마, 디 <웃음> 이거 때문이지? 이게 다지? 이한 줄로 지금 되겠니? 만약에 원펀맨이 칠대제랑 콜라보한다면 사이타마가 어느 정도 힘으로 나와야 돼. 이게 밸런스가 이게 맞나? 이게 좀 밸런스가 <웃음> 그릴이 에이씨. 드래곤볼까지 나오네. 아, 크리링은 대머리이다. 이거지. 이, 이 이게 되겠나? 이게 이래갖고. 어? 소호공도 아닌 크리링 대머리인게 여기. 아유,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밑에 기타 등등. 그냥 내가 보기에 웃음상. 웃음상. 이 밑으로 애들. 어, 그냥 참가상. 아, 참가상을 노린 것들인 것같고요 코난 범인도 대머리. 아니, NS 대머리 하나 좀 나올 수 있잖아. 그거 갖고 얘랑 연관지면 어떡해. 제가 보기엔 두 개, 두 개가 지금 강력합니다. 예. 코너스바냐, 아, 무직전생이냐. 이두 개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본 결과. 아, 그런 것 같고. 어, <웃음> 그렇게 따지면 뽀로로 포함시키죠. 그래서. 어, 뽀로로. 뽀로로에서 이런 애가 있다. 어, 쨌든 무천도사. <웃음> 무천도사까지 나오네. 야, 야, 잠깐만. 어, 그러면 드래곤볼에는 무천도사도 있으니까. <웃음> 야, 드래곤볼에 힘 실리나. 이거 가지고, 어? 폭풍 돌격 포로로가 뭔데? <웃음> 여러분, 예, 재밌었고요 지금 들어봤을 때, 일단 분량 자체로도 그렇고, 분량만 딱 봐도 무직 전생종이 힘이 되게 실리 인데요? 아, 도시 폭발 부분과 인신 그리고 인신 안개 이런 정도 이런 정도라 가지고 무직전생이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무직전생에도 뭐 트럭에 치이는 것도 있었고 그지 어, 제가 보기에는 무직전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어허. d1 보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합시다.